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3회 뽑기 가자! 아유. 포밀맛 쿠키 영혼석 에스프레소맛 쿠키가 좋은가봐 아유.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영혼석. 아 이것도 20개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에스프레소 맛 쿠키가 그거네. 좋은 건가 보네. 얘들아 에픽, 에픽이. 제일 높은 거야. 에픽 다음이 그리고 레어야. 어 그리고 레어 다음이 커먼. 커먼은 보통이라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 같아. 제가 열열번 뽑아볼게요. 진행. 아연 찍 으세요？무엇 이 나오 느냐？어, 어, 네, 어, 오 어, 어, 오 어, 어, 오 어, 오 어, 어, 오호 어, 만호 어, 만 오, 어, 야 호밀마프키 간지나요? 아. 아.. 아.. 아.. 아.. 어쩌라고.. 아.. 하나만 더 나오지. 아, 하나만 더 주지, 하나만. 자, 복귀합니다. 가자! 에스프레소만 쿠키를 뽑으러 출발. 가자! 과연, 나올 것인가? 가자! 자, 쿠키 제조 중. 오! 찍으세요. 찍었어요. 과연? 아시죠? 제발. 독기를 구웠어요.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이 싫어요. 아. 아. 아. 아. 어? 어? 오오오오. 커피 마법이라고? 오오오 오! 커피 마법이라고 할게 없대. 오오오 오. 오. 오, 개꿀띠, 나왔어. 아, 나왔다, 나왔다, 와. 야, 나왔다, 나왔다. 실, 실샵 뽑은 기분인데? 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 오, 나왔어, 와, 개꿀. 야, 나오네, 애교에. 간다. 오 좋아 찍으세요 찍어요 과연 아자 다시 전방에 쓸 만한 좋은 쿠키가 나왔으면 좋겠다 찍으세요 찍어요 아 마지막. 찍어요. 아. 왜 올프가 뭐, 쿠키? 아, 저 에스프레소 마쿠키는 커피, 커피 원두를 쏘네. 원두를 쏘네, 원두를 쏴. 꽤나.. 2개 달리구나 어안죽었다쿠키 전방에 조명을 놓는게 막대인 한지. 금방에 엄청 딴딴한 애를 놔야될것 같은데. 아니야, 뭐또 긁어야지. 형 스펙 엄청 좋아졌지? 장난 아니야, 지금. 다 에픽이야, 일단. 아, 곰대리들, 어, 이거 군세지들, 하리보드들이 엄청 쏟아있네 용서하지 않는데. let's go. <목소리도> 어. 야, 이거 퍼스타드랑 얘 이거 퍼스트 드랑 얘, 쿠키는중독되면좀 괜찮아. 이때 곡은 쭉쭉 갑니다 오오 어, 도망갔어 너왜 도망가